클래 a 한 번. i c h e m o r r h a g 가 Come, t a 지 e a look a 잠깐만 기다려. m e a n 있 <웃음> 근데 뭐 그렇게까지 먹어야 돼? 무시안까부터 근데 데왜 그렇게까지 먹어? 이런 거 먹으면서 응. 후회될 거야 응. 그래서 내가 좀도움을 조용을... 줬어 클래식 그래. 들어가는데안 아, 그랬어 어, 어이고, 어이고, 어이고, 선생님, 어이고. 어이구 선생님, 어이구 선생님, 어이구 선생님, 어이구 나안다 <웃음> <탔다. 웃음> 귀 부러지지 않나요? 너 뭐? 싸우는 것아유닙다 <웃음> 왜? 왜, 왜 싸우는 거야? 왜게 자기만족? 너 운동하는 이유가? 너 빈빵하고 건강 자기만족도 했지 건강 이뻐 정신아 너 건강하려고 햄버거 먹냐? 밥 먹는데 먹고 싶은 거 있어 못 먹어 우 스트레스 맞지? 근데 감량하면 좋지 않지? 스트레스 같아 몸이 부터지잖아 자 오늘의 토론 주제 먹느라 행복한가? 아니면 몸, 먹고 싶은 걸 참고 몸을 키우느라 행복한가? <목소리도> 자, 그럼 농담은 무엇일까요? 자, 얘기해주세요. 싫어요. <웃음> 얘기하기 싫어. 근데 <때> 안 해! <웃음> 근데 소세지 치즈 소세지 밖에 없어? 한입에 들어간요 <목소리> 들어가긴 했지 자, 그럼 심지어 이이 작잖아 호시의 네. 두 번째 도전 네. <웃음> 오히려 그거 한입에 들어간 건 내가 가능했을지도 몰라 자, 호시의 두 번째 도전 인데나이이 <목소리> 진짜 크거든 도전? <목소리> 새로운 컨텐츠야? 어. 한입 컨텐츠? <목소리> 이거 한입에 뭐 넣었다가 그... 거치가... <목소리> <목소리>